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중 어, 강연이 오늘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오늘 처음이라서 조금 어리버리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특강, 그러니까 경희대 태권도학과에서 이 특강은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특강의 제목이 뭐냐면 학교에서 정한 게 진로탐색 및 기업가정신 세미나래요. 되게 재미없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더 재미있게 붙여 놨어요. 대한민국 체육 전공자들의 글로벌 진출 능력 배양이라고. 자, 근데 사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니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알려주마. 그리고 어, 그리고 그걸 티내는 법. 어떻게 그 잘난 이거를 어떻게 보여 주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제 소개를 원래 이렇게 강연을 할때제 소개를 아, 아주 자세히 하진 않지만 오늘은 조금 자세히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어, 일단 제가 오, 지금 여기서 앞으로 할 이야기에 대한 신빙성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자세히 할 거고 또 하나는 어,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오늘 이렇게 만났지만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멘토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멘토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뭘 잘하고, 뭐 어떤 배경에서 활동을 해왔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데 훨씬 조,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저는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대학교수가 된게 아니고 기업에서 일을 했어요. 대기업에서 LG랑 공부건설에서 이제 과장, 차장까지 일을 했는데 어, LG에서는 여러분들 070전화 아시죠? 뭐 대답을 들을 순 없지만 마이 LG 070이라고 이 서비스를 제가 만들었어요 LG 다닐 때 그래서 나름 뭐 많이 기업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 동부에서도 또 여러 가지 활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어, 호주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 유학이 아니죠 유학이 아니라 어학 연수를 갔죠. 어학 연수를 가가지고 거기서 어, 영어가 좀 준비된 다음에 필리핀이랑 태국에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한 6, 7, 6년 전, 6년 전부터 이제 대학 교수가 됐고, 저는 이제 주로 경영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금 사진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원래는 이렇게 이쪽 하단에 보면 좀 나이든 학생들 있죠. 원래는 대학원생들을 가르쳐요 MBA 과정이랑 DBA 과정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는데 어어아 제가 이제 채팅창을 보는데 저한테 혹시 제가 꼭 뭔가 봐야 될 메시지가 있으면 누군가 마이크를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동시에 다 한꺼번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교수를 하다가. 네,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활동 이름이 보통 사람들의 글로벌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지금 영어를 못해도 누구나 글로벌 인재가 될수 있게 만들어주자 라는 취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취지로 활동을 하는거고 이렇게 보시면 책들도 좀몇권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이제 막 활달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 준비 오늘 이렇게 뭐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 끝나고 또 어떤 어 적극적으로 저에게 공부하고자 하는 뭐 영어 공부든 뭐 경영 관련된 거든 공부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에게 보여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책을 선물로 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종이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요 보글리시 책이랑 영어 조리법책한 다섯 권씩 한 10명한테 책을 막 뿌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저한테 커뮤니케이션 해주세요. 그러면 될것 같고. 자 이제 시작을 해 볼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이제 아셨을 거라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더좀더 더 쉽게 말하면 좋은 나라예요? 안 좋은 나라예요? 자, 일단, 좋은 나라라는 전제 하에 제가 뭐가 좋은지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머리가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IQ 검사를 해도, 머리가 제일 좋은 걸로 항상 1등 아니면 2등을 차지하는 걸로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정말 건강해요. 장수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평균 수명도 항상 1, 2위를 이렇게 다툴 정도로 되게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단순히 뭐 머리가 좋고 뭐 건강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잘하는 점들이 많은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게뭐냐면한 1960년대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진짜 못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어... 좀 나이 드신 교수님들 어린 시절에는 전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사실 선진국이라고 봐도 돼요 음, 뭐. 세계 10위권의 이제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대응도 거의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평가하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이게 어떻게 이제 확장이 될 거로 예상이 되냐면, 제가 무조건 막연하게 좋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한, 한 10년, 1년 이내에, 뭐몇 군데, 뭐 월가라 그러면 어딘지 알죠?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의 경제를 예측하는 기관들, 그런 기관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적, 사회 활동을 하고, 뭔가 우리나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때뭐 2040년이나 2050년 쯤에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래요. 뭐 이걸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유명한 석각들 그리고 유명한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질 거는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저도 지금 이 중강연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듣고 있는지 뭐 모르, 물론 딴짓을 해도 제가 뭐알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잘 듣고 있,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이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자명한 사실 이건 제 생각인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전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게 뭐냐면 Learn Korean이에요. Learn k o r e a 여기서 k 리 r e 은 한국어가 될 수도 있지만 한국과 관련된 모든 거예요. 한국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한국 문화가 되기도 하고 뭐 한국의 아,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 다 포함해서 한국을 배우자라고 하는 열풍이 불어 닥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단순히 이 뭐냐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외국 사람을 만나는 거지만 한국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접촉을 하는 전세계 외국인들이 급증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글로벌 환경에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보세요. 어, 지금은 영어를 못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 어디, 체육관을 차려서 아이들을 가르쳐도 이건 일종의 비즈니스잖아요. 모든 활동들이 지금은 한국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젠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글로벌 환경에 적응을 한 사람과 적응을 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고요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진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글로벌 환경에 적응한 사람들은 할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뭐꼭 영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접했을 때 충분하게 교류하고 또 마인드도 열어놔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이런 글로벌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날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이거는 뭐 2040년, 2050년까지 갈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웃음>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보면서 채팅창을 확인을 할 건데요. 어, 채팅창에다 질문을 바로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걸 보고, 바로바로 답변을 해 드릴 거고, 뭐 뭔가 좀 적극적인 자세가 좀 보이거나, 뭐 관심이 보인 사람에게는 뭐좀 아까 얘기한 어떤 혜택들이 더 있겠죠. 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자 그러면 그냥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냥 네 아니면 아니요를 한번 채팅창에 한번 해보세요 오야 대박 <웃음> 아뭐 영어 괜찮아요 뭐오 제가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지금 3년째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1학년은 제가 얼굴도 못 보지만 자신감 하나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라고 이렇게 지금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자,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라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줄 건데요. 자, 좀 이제... 뭐 대학 교수니까 약간 학술적인 얘기를 조금 쉽게 풀어서 할게요. 여러분들이 1학년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쉽게 얘기를 해줄게요. 이걸 뭐,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학자인데 이걸 다 설명할 건 아니고, 자, 이 사람이 뭘 하시는 분이냐면,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아니, 나라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연구를 50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지금 나이가 지금 91세잖아요 5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이제 해가지고 뭐, 뭐 어떤 나라 사람들은 집단적인 문화가 강하고 개인적인 문화가 강하고 그 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좀 단기적으로만 생각하느냐 여러가지 불확실한 걸잘 뭐 견뎌내느냐 아니면 견뎌내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딱 하나를 이제 꺼내는 게 뭐냐면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할 살면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지나간 과거에 집중하는 편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이거 괜찮네 이거. 대답하려면 안 하는데 채팅으로는 대답을 하네. 그냥 미래 아니면 현재 혹은 과거 자기가 주로 생각하는 거 그걸 하나씩만 그냥 뭐 단답형으로 미래 현재 과거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어, 현재에도 지금 꽤 있고요. 네. 미래도 에 지금 꽤 있죠. 네. 자,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미래를 엄청나게 많이 생각해요. 얼마나 생각하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멀리 보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장점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미래의 향기 지에 가깝게 아, 아, 아, 아, 좋은 일을 누가 아, 아, 마이크를 켜는데 수다를 떨고 있어요. 그래 이거 꺼주세요. 거. 거. <웃음> 뭐, <웃음> 마이크 거라 <꺼라. 웃음> 귀엽다. 아무튼 맞아요.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뭐 좋은 점을 이제 주로 얘기할 거지만 나쁜 점이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미래를 생각하면 나쁜 점. 미래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살면 뭐가 나쁠 것 같아요? 그냥 단답형으로 적어 주셔도 돼요.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어? 야, 정답을 바로 맞췄어요. 대박.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낙천적, 낙관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단점이 될수 있죠. 필요 이상으로 낙관적으로 되니까. 어, 맞아요. 뭐냐면요. 불안해요. 걱정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우리는 다 하고 살아요. 그래서 현재가 너무 불행해요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학과를 결정하고 이제 뭐 1학년이지만 벌써 취업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여러분 노후까지 다계산하고 살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게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맞아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이게 현지, 현재의 불행으로 다가오는데 그걸로 인해서 좋은 점은 혹시 좋은 점은 뭐 같아요? 이것도 궁금한요야 이거 대화가 되네 신기하네. 좋은 점은 뭐 같아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 그렇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이것도 맞아요. 미래에 살기 좋죠. 맞아요. 아, 신중하게 결정하기도 하고 네, 다 맞아요. 목표가 생기기도 하고 오, 이번 1학년 되게 적극적인데?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맞아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요. 부지런해져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요 부지런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게으르면 내 미래가 어떻게 돼요? 큰일 날걸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현재에 되게 부지런한 삶을 살아요.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멀리 본다고 랬잖아요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나라가 어디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요 우리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부지런해요.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나라의 점수가 뭐냐면 자 호주는 21점, 중국도 좀 높은 편이고 뭐 영국 50점, 뭐 미국 26점, 우리나라 100점이에요. 100점. 제일 멀리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이 직업을 결정하면서도 노후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어, 자. 그러면, 이게 결국, 이게 되게 좋은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제가 이게 정답을 지금 살짝 나오긴 했는데, 자, 한번 이것도 맞춰보세요. 재밌다, 이거 맞, 한번.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멀리 바라보게, 바라보고 게바라보 살게 됐을까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자 이거 마치면 제가 책두권다 드립니다. 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일... 멀리 바라보니까 이게 뭐냐면 시각이 되게 넓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원이 없어서도 괜찮아요 자 여기저기 침략을 많이 받아서 과거에 힘들어서 예 되게 좋아요 자 역사가 깊어서 자 그러면 제가 힌트를 하나 줘볼게요 아까 살짝 사실 정답이 나오긴 했는데 그걸 많은 분들이 못본것 같아요 자 뭐냐면 자 힌트 힌트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만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른 나라에선 절대 사용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는 어? 맞췄어. 윤식이니 아니, 윤식이지 맞췄어. 황지민까지 이두 사람은 나한테 이따가 뭐 내가 연락처 공유할 테니까 그때 보내줘요. 책 내가 보내줄게요. 맞아요. 유일하게 우리만 쓰는 게 뭐냐면 우리말이랑 한글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생각, 그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할 때 언어라는 걸 써요? 안 써요? 쓰겠죠? 그러니까 생각도 말 우리말로 하잖아요. 생각도 언어로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은 뭐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언어라는 게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우리말이 허락해준 그 수준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모르는 단어는 상상도 못하잖아요. 생각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단어로는 생각이라는 걸 말로도 할수 있지만 생각이라는 걸 충분히 하고 그 단어로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우리의 생각은 언어의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언어를 제대로 쓰는 사람만이 우리의 생각을 되게 넓힐 수가 있는 건데, 우리말 자체는 뭐냐면, 생각을 굉장히 넓게 하게 만드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대충 말하는 것 같지만, 좋게 말하면 대충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우리나라 언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과학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시죠? 모르라는 어. 모르라는 어근이라고 표현하죠 모르라는 걸로 만들 수 있는 말의 숫자를 적어본 거예요 모르네 모르되 모르지 모르다가 모르겠으나 모르고 모를지라도 모르기만 모르기조차 모르는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예요. 어떻게 만들면 백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 설명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우리말로 다 표현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대단한 말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쓸수 있는 말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자, 하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다. 하다라는 말고요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요. 영어에서는 뭐, 히해야 두, 아니면 디드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 해, 해요, 한다, 합니다, 했어, 했어요, 하다,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이 해요? 할까요? 합니까? 자 이거를 이 말이 다 똑같지 않고 모두 고유의 다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려고 하려면 단어로 절대 할수 없어요. 이렇게 막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로만 풀어낼 수 있지 이거를 설명해낼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거의 제대로 못 배워요. 이걸 통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한글 적혀있는 거 여러분들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어떤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생각의 폭이 되게 넓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우리말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자 하나 더 우리말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자다 듣고 있죠. <웃음> 아, 내라고 한 번씩 한번 해주세요. 듣고 있어요. 재밌어. <웃음> 고마워요. 이 내라는 게 이게 되게 막 힘이 되네. 자, AI가 뭔지 알죠? 자, AI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죠? 자, 아, 제가 1 학년이라고 너무 지금 이렇게 낮춰 보는 건 아니죠? 자, AI가 언어라는 걸 이제 극복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 해당 언어를 정복해 가지고 번역도 하고. 자기가 말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막 이렇게 AI가 언어를 이제 막 점령해 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AI로 극복할 수 없는 언어가 사실 있대요. 아니면 제일 나중에 극복되는 언어가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자,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 볼게요. 자, 1번. 이런 곳에 오면, 자, 여러분들, 저, 저랑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얘기를 지금 문자로만 하고 있지만, 이런 곳에 오면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그죠? 자 2번 이런 곳에 오면 당신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자 이것도 이해되시죠? 자세 번째 이런 곳에 오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자 지금 요 1번, 2번, 3번 문장에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같아요, 달라요. 자, 뉘앙스는 다를 수 있지만, 네,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1번의 내가, 자, 내가 아니에요. 그죠? 2번의 당신도, 뭐 당신이긴만 하지만, 당신 하나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저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는 말이잖아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구글 번역기에 돌려, 이세 가지를 돌려봐요. 지금 제일 발달한 게 구글 번역기 혹은 뭐 네이버에 사는 거그 이름 까먹었다. 네이버 번역하는 거 뭐였지? 자, 아, 팝, 팝하고. 자, 그 지금 그두 가지가 제일 잘 만들어진 번역, 저, 번역기잖아요. 자, 1번, 2번, 3번, 이거 번역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반말해도 돼요. 이렇게 없다예요, 없다. 너무 공손하다 없어요. 자, 이거를, 이걸 왜 없냐면요.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물론, 영어로 이런 곳에 오면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돼요 하면요. 영어권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곳에까지 와서 왜 내가 네 생각을 하니라고 말할 거예요. 여기서 내는 I예요, I.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죠, 우리 us 혹은 we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사실은 여기서 2번처럼 말하면요. 자, 이런 곳에 오면 당신이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래요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 기분이 살짝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이런 곳에 오면 당신이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니, 앙스가 우리 지금 한국말 하잖아요. 오, 그죠? 맞아요. 어, 성운, 성운이, 성문이 어, 어, 성운, 성운이, 성이좋았서 성운이도 연락해줘요. 자, 맞아요. 루드해 보여요. 근데 잘 보세요. 너를 너라고 불렀는데 그게 왜 루드예요? 당신이라고 불렀는데? 되게 애매하죠? 근데, 우리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말이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 차이를 예를, 이런 것까지 어떻게 컴퓨터가 이걸 다 해결해줘요? 절대 안 돼요. 뭐,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미래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어를 쓰는 우리 머리는 한국말을 쓰는 두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두뇌를 쓰는 사람들은요, AI가 정복할수 없는 전 세계 유일한 전 세계의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예요. 나도 포함하고 한국말을 쓰는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자 결국 뭐냐면 외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범위가요 진짜 좁아요. 저기 우리 태권도학과에 외국인 학생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없을 것 같긴 한데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입학할 수 있는 학교라서 아과라서 그러지 않나요? 없죠? 학부에 대학원 말고요. 대학생 중잘 모르라고 다이학년니라서 자, 아무튼 자아 있긴 있군요. 네. 자, 외국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요. 자, 지금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일부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막 외국인과 대화할 정도로 막 영어를 잘하진 못하니까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이랑 대화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멍청함과 얘네들의 이 좁은 식견, 이런, 이제 뭐, 에 대해서 진짜 답답해요. 외국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진짜 좁다는 걸 느껴, 느껴요. 정말 답답해요. 근데 우리는, 뭔 왠지 생각이 되게 넓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왠지 설명을 못하더라도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다는 건데 자 그러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나쁜 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고 멀리 바라보고 정말 샤프한 생각 진짜 막 융통성도 뛰어나고 엄청난 분해를 가진 사람은 틀림없는데 유일한 약점이 있거든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혹시 맞, 이건 못 맞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 정, 우와 스트레스 돌려서 말하는 게 야, 야 생각보다 니네 되게 똑똑하다 비슷한 정답들이 나왔어요. 급한 성격, 실행력. 우와. 다시 봐야겠는데. 아, 이게 뭐냐면요. 아까 뭐 비슷한 얘기가 지나고 나온 것 같기도 했는데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정 이거 약간 비슷해요. 이거랑 비슷해요. 뭐냐면요. 논리적 사고가 되게 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논리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게 자, 잘 들어보세요. 좀 중요한 얘기예요. 왠지 정답은 다 아는 게 논리력이 떨어진다는 건 논리가 뭐냐면요. 나의 이 정답,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답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낼수 있는 그 논리력이 없어요. 정확성이 떨어진다라요 정도 일종의 하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만 똑똑해요. 그러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똑똑함을 표현해내기가 좀 힘들어요. 자 이게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치명적인 단점. 아까 정이라고 말한 사람도 제가 책 보내드릴게요. 이거 누군지 아까 못 봤는데, 나중에 꼭 얘기해 줘요. 자, 이 정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진 큰 특징인데, 자, 뜻을 표현하면 정이 뭐냐면, 뭐 사전에 참여 욕심, 바람, 심기, 무슨 심기, 심기 레다 본성, 뭐 이런 것들을 정이라고 하지만, 정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흔히 표현하는 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초코파이가 정이에요. 이게, 이게 왜냐면 이게 <웃음> 혼자 자 이게 뭐냐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이걸 꼭 말해야 아니야? 이게 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이게 바로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말하지 않으면. 알수 없을 때뭐 회사에서 일하거나 남을 설득하거나 글을 쓰거나 뭐 아니면 토론을 하거나 할 때는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해 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제 나머지 시간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이걸 이 특강을 마칠 거예요. 뭘까요? 이것도 선물 걸려있어요. 자, 우리의 유일한 약점이 아까 논리적인 거라고, 논리적 사고라고 그랬죠. 아니면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거, 그게 부족한데 이걸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뭐 같으세요? 자, 이것도 당연히 선물 걸려있어요. <웃음> 은규, 강은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네. 은규가 맞췄어요. 네, 타국의 언어를 배운다. 하는데, 자, 은규가 맞췄긴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뭘 공부하면, 영어. 아, 은규 또 맞췄어요. 아, 다른 사람의 기회를 은규가 가져갔네요. 일단은. 자, 맞아요. 영어를 공부하면요. 우리가 되게 논리적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잘 쓰고 있죠. 자 한국말 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천재라는 거예요 전세계에서 자 근데 뭐 하나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라는 거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가 좋다라는 걸 믿어요 아니면 못 믿어요? 그것도 한번 네아니오를 한번 믿는다 네못 믿겠다 아직은 아니에요 어떤 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와, 네, 와못 믿겠다. 아직입니다. 오 여기서 이제 조금, 오 여기서 이제 좀 약한 모습이 보이게. 네, 자 이게 뭐냐면요. 되게 단순해.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만, 여러분 말고 다른 조직 있잖아요. 이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들 말고 다른 데 가면. 100% 아니라고 래요 근데 요, 여기는 이제 네 라고 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친구 무슨 언어 써요? 여러분들 친구 무슨 언어 써요? 예, 네, 한국어 쓰죠? 한글 쓰죠? 예, 네, 다 천재끼리 있으면요. 자기가 천재라는 사실을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안 나죠. 예, 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천재라는 사실이 어디 가면 티가 확 날까요? 네, 이거 이건 쉬운 문제죠. 누가 한번맞춰볼게 네, 해외. 아, 우, 자 은규 다음으로 네, 이번엔 선민지. 네, 선민지 학생한테도 선물 드릴게요. 네, 맞아요. 해외 나가면 내가 똑똑한 티가 막 팍팍 나요. 자 근데 똑똑한 티가 영어를 못하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영어를 못하면 똑똑한 티를 내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영어를 하면 내가 똑똑한 티를 마구마구 낼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어를 하면 사고가 되게 논리적이 돼요. 그걸 오늘 한번 영어 공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제 연락처인데 이거 제가 조교님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단톡방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단톡방에다가 제 연락처랑 전화번호까지 제가 공유를 할 테니까 연락을 저한테, 선물 받아야 될 사람 주고 선물이 아니더라도 질문이나 이런 게 있, 있는 있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자 나랑 결혼해 줄래? 이거 혹시 영어로 뭔지 아세요? 나랑 결혼해 줄래? 네, 맞아요. Will you marry m e 요 맞아요. 자, Will you marry me? 이게 나랑 결혼해 줄래인데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한국 사람 정말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10분만에. 자, 일단 Mary가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Mary는 뭐냐면 결혼하다가 아니고요. 결혼하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Will you marry me의 정확한 뜻은 날 결혼하게 할래예요. 그림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You marry me는요. 너가 나를 결혼하게 하다. 시킨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You marry 라고 말하고 뒤에 뭔가 얘기를 안 하면 되게 어색한 문장이 돼요. Marry는 항상 누굴 결혼시키는지 그러니까 결혼시키다의 뜻이니까 누굴 결혼시키는지가 꼭 따라와야 돼서 You marry me 해서요. 너는 나를 결혼시킨다. 가 돼서요. 앞에 위를 붙이면 너는 나를 결혼시킨다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그리고 마이크 살짝 켜가지고 나한테, 그, 뭐지? 그, 윌류 메리이라고 소리 낸 분도 저한테 연락하세요. 자, 결국 뭐냐면, 영어에서는요, 결혼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 그러니까 언어가 생각을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결혼을 한다라는 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데 결혼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영어는 결혼은 이거예요. 결혼하게 하거나 결혼은 당하는 거죠. 그 누가 결혼을 시키면 나는 결혼 되어지는 거죠. 즉 결혼은 시키거나 되어지는 거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거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자 이해했으면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라고 아니면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아, 이거 좋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하다 아무 문제 없이 쓸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결혼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결혼은 시키거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Mary는 I will marry you.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너 결혼하게 할 거야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앞에 가서 I will marry you. 그러면 내가 너 결혼하게 할 거야. 해도 되는데, 자 다음 문장. i will marry my son. 자, 이 문장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i will marry my son. 맞다 틀리다. <웃음> 맞다 틀리다. 맞아요. 네, 영어 원료 되게 열심히 공부한다. 맞아요. 자, 근데 만약에요. will you marry me가 너 나랑 결혼할래로 알고 있으면 I will marry my son. 이건 그냥 쉬워요. 나 우리 아들 결혼시킬 거야 라는 뜻이에요. 우린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자, 근데 I will marry my son 이라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만들어요. 근데 제대로 marry 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면 은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이 정도는 알거 아니에요. BP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m married. 그러니까 나는 결혼되어져 있는 몸이야. 이거는 난 유부남이야. 혹은 여자일 경우 유부녀야.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I was married는 뭐예요? 나는 결혼되어져 있었어. 뭐 지금은 돌싱이야인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어, 나는 1년 전에 결혼했어.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요. 비동사를 쓰기 되게 힘들어져요. 그때는 I got married a year ago. 나 1년 전에 결혼했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전을 찾으면 Mary 사전을 찾으면 결혼하다 혼인하다 라고 뜨지만 사실 이미 사전에서도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다음 사전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뭐뭐와 결혼하다 틀린 거예요, 사실은. 결혼하게 하다예요. 자, 2번 보세요. 2번 A를 B와 결혼 시키다. 네, 자연스럽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번처럼 밀접하게 결혼식 결합하다도 쓸수 있다라는 거고, 뭘 꼬아가지고 합치다에도 매매위라는 단어를 쓸수 있는 거고, 어울리게 하다에도 쓸수 있다라는 게잘 보세요.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메리가 무슨 의미인지, 어, 이해를 하면은 저 1번부터 5번까지 뜻이 너무나 명쾌해져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결혼하다로 알고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이거 제대로 못 써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러니까 영어식으로만 조금만 생각하면 영어가 이렇게 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I'm married. I'm, I'm married. 자, 나는 결혼되어져 있어 하면요, 뒤에 우리 with my wife는요, 틀린 표현이에요. 자, 자, 이건 좀 아직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생,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뭐냐면,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우리 아내랑 어딘가에 결혼 당했어라는 이상한 뜻이 돼요. 그러니까 아내, 그러니까 아내랑 제 3자에게 결혼되어져 있다라는 이거는 중동 가면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중동에 가면 어 내가 우리 아내한테 허락을 받으면 돼요. 야, 나저 사람도 마음에 드는데 나 쟤랑도 같이 결혼하고 싶어 허락해 줄래 해가지고 현재 아내가 허락해주면 제 삼매 다른 사람을 또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게 지금 중동의 법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자, 우리 중동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뭐를 쓰면은 사실은 나는 우리 아내한테 결혼되어져 있어가 영어식으로는 맞는 뜻이에요. 그래서 to라는 전치사를 써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해져요. 즉 영어식으로 I am married라는 걸 정확히 알면 to를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해져요. with이 아니라. 그리고 with을 언제 쓰냐면 나는 결혼되어져 있어 I am married to my wife 하고요. 나는 우리 네, 아내한테 결혼되어져 있지 했는데 애들도 있지 란뜻이돼요 그래서 with my keys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즉 다시 말하면 매일이라는 그뜻 하나만 정확히 알아고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확장 되는지 한번 더볼게요자 여러분 한번 놀라다. 놀라다 라는 말 놀라다. 놀 놀라, 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놀라다 라는 말이 영어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 빨리 빨 해야겠다. 놀라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없어요. 놀라는, 놀라는 것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내 기분이 변하거나 내 몸의 상태가 변하는 것이요. 영어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건 전부 다 시키거나 당는 거예요. 그래서 s u 야여기 i s e surprise surprise surprise surprise surprise surprise surprise surprise surprise surprise s u r p r i s 하나 더. r p r i s e surprise surprise s u r p r i 이거 맞히면 어, 진짜 아, 오늘 아, 특 아, 이거 완전히 아, Surprise 짜잔 지민 야, 지민이 뭐 어, 지민이 맞아요? 지민이랑 내가, 저기 시은이까지 저한테 공이, 보내주세요. 공이니까. 맞아요, 놀라게 하다 예요 자, 그래서 I surprise you 하면요, 나는 너를 놀라게 했다 라는 뜻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고, I was surprised는 어, 나는 놀라짐을 당했어 가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I surprised you가 되는 거죠. 피곤하다라는 말이 영어에 있을까요? 없어요. 피곤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어떻게 내가 갑자기 피곤해져요? 피곤하게 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나는 피곤해짐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이어 e 는 did I tire you?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퀴즈는 더 이상 못 내고요. 내가 너 피곤하게 했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I'm tired는 나는 피곤해졌어. 뭐 피곤함을 당했어 하면 좀 어색하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나는 그일 때문에 피곤해졌어라는 뜻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뭘한 거냐면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냥 영어식으로 생각을 살짝 바꿔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을 바꿔봤더니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영어가 확장이 되면서 지금 하는 영어 별로 안 어렵잖아요 자, 고등,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아마 더 좋은 아니죠 경희대학교 태권도가과가 우리나라에서는 1등이잖아요 그죠 음. 뭐 아무튼 훨씬 더 성적을 좋게 받지 않았을까 자 결국 여기서 제가 결론처럼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뭔가 영어를 되게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런 언어를 접하다 보니요 우리의 유일한 약점인 물리적 사고 혹은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천재가 되는 거예요. 더 천재가 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를 쓰는 한국 사람 중에 멍청한 사람 정말 없어요. 영어 쓰는데 아, 한국말을 할줄 아는데 영어까지 쓰면 그 사람은 진짜 전세계를 휘어잡는 천재같은 인재가 정말로 돼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외국 사람들도 알, 알게 알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다음 시대는 Learn Korean, 한국을 배우자라는 그 열풍이 언젠간 불어닥칠 거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비를 조금만 더 해놓으면 여러분들 진짜 이 세상 다 휘어잡을 수 있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린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거든요. 전 세계 어딜 가도 한국어를 쓰는 쓰는 두뇌를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인데요. 지금 제 특강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요. 그 매력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 시간이 없어서 퀴즈를 못 내고요. 여러분들은 멋진 발차기를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처럼 발차기 할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제가 외국 생활을 올해 12년 동안 해봐서 아는데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어디 가서든 외국인 앞에서 여러분들의 발차기 한 번만 보여주면요.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의 매력에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글로벌 인재가 될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다 가지고 있다는 라 뜻이에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일단 뭐 시간을 좀뭐 넘겨도 되는지 몰라서 일단 끊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마무리를 빨리 할게요. 제가 대학 교수기는 하지만, 뭐, 조성균 교수님 통해서 이제 제가 이 강연을 매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 선배 중에 막저 찾아와서 막 도움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성균 교수, 교수님의 제자는 곧 나의 제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를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저를 뭐라고 부르시면 되냐면, 좀 죄송해요. 형이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형. 형. <웃음> 자, 형. 왜, 왜 형이라고 부르냐면요. 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니네들이날 진짜 형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사람은 언어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형처럼 대우를 해줘요. 자, 그러면 교수님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얘기할 때랑 형한테 도움을 요구하거나 얘, 예, 예, 저기. 뭐보을 요청할 때랑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나게 나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 저는 한국에서 대학 교수 할 생각 없어요. 한국에서 대학 교수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 특강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얼굴, 여러분들은 아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못 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저 얼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조교님 통해서 제 연락처랑 이런 것들 공유를 할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그리고 선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연락해야 되고요. 자, 뭐 선물이 아니고 저는 뭐 영어에 대해서 뭐 글로벌화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뭔가 뭐 형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면요 연락하세요. 경희대학교 학생들은 다 받아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자, 조교님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박수 짝짝 한번 뭐 여러분들 이 알아서 쳐주세요. 수업 다 마무리 하신 겁니까? 네네네 끝났습니다. 아그 수업도 동현이 김동현 학생이 남고 는 학생들은 그 남아주시고 동현이 김동현 학생이 남고 그리고 질문 있는 학생들이나 그 아까 그 상품 받아야 되는 학생들 남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수업 마무리해 될것 같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아그 저기 뭐지 조규님 네네 그 제가 조규님 톡에다가 저기 뭐지 제 연락처랑 이메일을 남겨놓을 테니까 저한테 이렇게 그냥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선물을 주려면 그 저기